어머, 저게 진짜 진짜 대박.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방송이 될까? 안녕하세요. 이제 건강과 성박물관에 가려고 합니다. 온거 같아요. 건강과 성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네, 입구부터 정면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지금 뒤에 여기 야자수가 있으니까 LA 온것 같은데, LA? 일단 요런 느낌입니다. 제주성 박물관에 도착했고 이런 조형물을 볼수 있는 곳인 것 같고요. 진짜? 옆으로 보시면 와 어, 진짜 마스크를... 언니도 마스크를 쓰고 계셔요. 이렇게. 성의 의미. 성은 식사처럼 기본적 욕구. 이것도 있어요. 첫날밤 훔쳐보기. 제가 먼저 한번 훔쳐볼게요. 이게 첫날밤 훔쳐보기거든요. 제가 한번 훔쳐볼게요. 음, <웃음> 어떡해. 진짜, 대박이야. 음, 진짜 대박인데? 음, 어떡해. 진짜, 진짜 대박이에요. 아, 진짜 내가. 내가 그게 하는 거 아니라...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아, 구라 아니야, 진짜로. 진짜 야했단 말이야. 아, 이, 이거보다 더 야했어. 아니, 아니, 진짜 더 야한 부분이 있어. 응.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방송이 될까? 이번에는 이 전시관인 오감과 성 여기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다섯 가지 감각과 성감을 느껴보라고 합니다. 미각 체험을 해볼까요? 미각 체험? 미각 체험은 키스 다이어트에도 좋대요. 오 분당 6.4 칼로리 1회 12칼로리가 소모된데요 후각은요 허? 후각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향이 올라와요 이게 일랑일랑향이거나네그 다음이 이제 청각존 이게 소화기에서 이렇게 듣는 형식입니다 청각으로 여기 보면은 좀 신기한 게 여기서 이렇게 성감대찾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근데 내가 이걸 누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만지지? <웃음>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웃음> 누군가랑 같이 와야 되나 봐어 여기 심리 테스트도 있어요 심리 테스트 속기상하거나 고민이 있으면 혼자 생각한다 나예스 yes. 잉? 안 넘어가 응? 아 남녀를 둘다 눌러야 되는데 한번 남녀둘다 눌러볼까? <웃음> 맞았어요 같이 누르잖아요? 봐봐 아, 여기 남자거에불 들어오고 여자거를 누르면 이렇게 돼 사랑이 같이 안 터지면 아니 정말 이거 혼자 온 사람은 이거 못 하잖아요 이제 2층 전시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S 판타지 점점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건강한 적토마와 밝히는 토끼 소녀. 진짜 너무 넓어요. 음, 노래랑 너무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야외입니다. 야외는 좀 정원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지금 이렇게 실내랑 야외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야외는 약간 좀 정원 느낌. 야외는 약간 좀 정원 느낌. 이거 한번 만져 보고 갈까？아, 응? 응? 안아 보고 갈까？아, <웃음> 다 안아 틀 죠. 이제 그럼 맛집을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뚜벅이니까 걸어가야 해요. <목소녀> 카메라가, 핸드폰과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여기에요. 예원이네은갈치 <목소녀> 점심 메뉴는 이게 1인 메뉴. 갈치조림 먹을까? 그리고 이게 2인만 시킬 수 있는 것같 여기는 건강가성 박물관 바로 근처에 있는 랩들입니다 흑돼지 주물럭 흑돼지 전복 주물럭 시켰더니 이렇게 나와요 공국밥은별거예 가격은 아까 그렇게 해서 17,000원 나왔습니다 이제 또 걸어서 걸어서 몇분 걸리는지 볼게요 와 진짜 수요일 휴무야 와어 이거 이거는 언니한테 전화해야겠어 언니 언니 저 지금 건강과 성 박물관 갔다 왔거든요 어 그래서 주변 카페를 봤는데 언니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휴무예요? 어 맞아 우리 오늘 휴무야 <웃음> 화요일 수요일 엄마 이렇시면네드려가라고 해서 후쿠라도 마셔 떡 사려고요 <웃음> 어 진짜 야 사지마 어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알겠어요 알겠어 날씨는 좋아? 어 날씨 엄청 좋아요 지금 날... 네 알겠슈 네 언니 시어요네 네. 여기는 근처 토끼 떡 공방에 왔어요. 저희 해피세아 언니라고 유튜브 하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의 어머니가 하는 가게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쏙쏙 이 세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허니블링이라고요. 블링 네. 여러분, 근데 이이 어, 상태로는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먹어볼까요? 떡딱 이거 직접 만드시더라고요. 진짜 맛있죠? 음, 진짜 맛있는데? 와, 여러분 진짜 맛있는데요? 있 이렇게 하고 맛있어요. 음 진짜 차가울 때 먹으니까 맛있다. <목소리> <목소리>